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언니 여자 소개받을래? 아니 얘가 언니 프로필 보더니 몇날 며칠 따라 생기면서 언니 소개시켜달라고 하잖아 얘 사진 한번 봐봐라 응? 봐봐 여기 여기 프로필 봐 괜찮지? 나쁘지 않지? 에. 이쁘다니까? 어때? 한번 받아볼래? 얘가 그렇게 언니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소개 안 시켜주면 너는 친구도 아니라고 막내 귀에다가 대고 막 쪼는데 언니한테 말을 안할 수가 없었어 <웃음> 알지 언니 자 맞춘 거 소개받고 이런 거안 좋아하는 거잘 아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봐 한번 밥한 끼라도 먹어보라니까 얘가 진짜 진국이야 언니 생긴 건 살짝 싸납게 생겼는데 굉장히 진국이라니까 응 만나보면 언니도 얘한테 홀딱 반할걸? 싫어? 언니 이상형이 아니야? 그러면? 그럼 언니 이상형이 뭔데? 그럼 내가 언니 이상형에 맞는 애를 소개시켜줄까? 언니 이상형이 뭐야? 응응 여리여리하고 언니보다 키가 작아야 되고 살짝 귀여워야 한다고? 근데 귀여우면서 통통 튀어? 그건 뭐지? 아니, 통통 튄다는 게 뭐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웃음> 근데 딱 그런 이미지 아니야 아이돌 같은 느낌? 그치? 막 아이돌처럼 막아고 이렇게 내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기고 싶다 막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는 거잖아 아 어, 근데 그런 애를 찾기가 쉬울까? 내 주위에 없을 것 같은데 언니보다 키 작은 애는 솔직히 찾기 쉽다? 언니 키가 크니까, 174였나, 언니가? 그래, 언니보다 작은 애는 있긴 한데, 음, 여리여리 하면서 막, 귀엽고 통통, 아니, 도대체 귀여면서 통통 튀는 게 뭐야? 난 1도, 나는 일도 모르겠는데? 아, 어, 진짜. 취향 한번 독특해. 아, 언니. 아왜 때려 아무리 언니 취향을 내가 어 뭐라고 했다고 했어도 이렇게 때리면 돼? 소개팅 시켜준다고 해서 그런 거야? 기분 나빴어? 그리고 언니 이상형 부시해서 기분 나쁜 거야 지금? 아 그런 거면 미안해 나는 그냥 언니가 나 만나면서 사귄 적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라고 내가 다리라도 놔줄까 싶어서 그랬지 그렇다고 때리냐? 가뜩이나 머리도 안 좋은데 언니가 때려서 뇌세포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알아 이미 많이 죽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모양이 꼴이지 이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소개 진짜 안 받을 거야? 얘 진짜 별로야? 얘 진짜 인기 많은데 응잘 음, 봐봐 여리여리하게 생기진 않았어도 진짜 이뻐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아씨 어? 내가 더 이뻐? 응? <웃음> 진짜 언니 거짓말을 하려거든 입에 침부터 발라주시겠어요? 정말 어딜 봐서 내가 얘보다 더 이쁘냐? 거짓말도 아니게 뭐가 아니야 솔직히 나 인기 하나도 없는데 응? 응? 응? 언니 이상형이 나야? 나 같은 사람? 나,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어디서 구하지? 내 줄에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는 그냥 난데 그게 아니고 나? 언니 이상형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 나라는 거야? 에이 언니 장난치지 마 무슨 장난을 그렇게 진지하게 치냐 그치 나 언니 알고 지내면서 언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본적 없지? 왜 그럴 거 같냐고? 그냥 언니가 사귈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었어? 진짜로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여지껏 안사귀다고 어? 음.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진짜로 어, 어, 나도 언니가 좋다? 언니가 좋은데 갑자기 언니가 이러니까 어... 어... 어떻게 어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응 뭐, 모르겠어 언니랑 있으면 기분 좋지? 응 재밌어 굳이 다른 사람 만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재밌어서 다른 사람 안 만나긴 하지 근데 그래도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 아닌가?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어떤 거? 어떤 거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오늘부터 언니가 내 옆에 없으면 어떨 것 같냐고 무슨 그런 말을 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나랑 안 논다고 말을 해 그게 말이 야 그럼 안되지 언니랑 싸운 정이 얼마나 큰데 갑자기 안 만난다고 그래 하. 생각해볼게 언니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 나는 그냥 좋은 언니로 생각했고 믿고 따르고 재밌는 언니로만 생각했단 말이야 나한테 시간을 좀 줘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올해는 바라지도 않을게. 그냥, 며칠만 시간을 줘. 내가 언니 없이 살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 진지하게. 응. 음. 그래도, 그래도 연락은 해, 언니. 아까 전처럼 그렇게 무섭게. 하루아침에 안 본다는 말 하지 말고 연락은 해 똑같이 연락은 하는데 이 주제에 관해서는 조금만 며칠만 시간을 줘 부탁할게요